아 진짜 너무 킹받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총망 받는 루돌프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트리 신세가 됐냐고 <웃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로 레드콕 컴퍼니에 내가 입사를 하겠어 그래서 다시 총망 받는 루돌프로 변신할 거야 가만 안 되겠어 지금 바로 이력서를 써야겠군 내 이름은 루댕돌프스키야내 <웃음> 생년월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MZ세대지 난 00년생이라고 그리고 난 총망받는 루돌프일 수밖에 없어 난 바로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크리스마스는 나의 날이야 입사 후 포부? 나의 포부를 이길 루돌프는 아무도 없을 거야 제 코가 파랗게 질릴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레드코 컴퍼니를 제가 블루코, 블루코 컴퍼니로 물들겠습니다 느낌표 500개 오케이 경력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나의 경력사항 무시 지급한 거야. 근무기간. Three years. <웃음> 내가 맡았던 업무 우는 아이들을 달래서 웃다 지쳐 기어가게하고 <웃음> 나만큼. <웃음> 직업정신 뚜렷한 누돌품 없어. 학력사항도 줘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또 멍, 명문대를 나왔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텐데. 폴크대. 나온 걸 알면 다들 아마 곳곳에 숨을 걸? 내가 나온 과는 듀엣 과요제 <웃음> 그 내가 여기서 우승한 이력을 알면 다들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나의 성적?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중요한 건 우리들의 빛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야 <웃음> 성적 활동 및 수상 음.. 나도 수상내역이 화려하지 김재 썰매대회 입상 <웃음> 입상으로 끝나지 않지 입상 여섯 번 오케이 자격증 및 기타 일렉기타 오케이 나의 화려한 이력서가 완성되었군 이대로 난 레드코 컴퍼니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겠어 예스! 가보는 거야 뚫뚫 아, 확실하게 그들에게 날 각인시키고 싶어 나의 엄청난 끼와 ENFP의 피를 보여주겠어 전원! <웃음> 전원 들어와라 나의 친화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감독님 한컷난 <웃음> 이분들과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 난잘 섞이고 융화하는 존재다 오케이 난부위도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다는 뜻이지 감독님이랑 같이 입사를 해야겠군 <웃음> 오케이, 이름만 들려도 떨리는데? 2022년 크리스마스 루돌프 공채 하, 너무 떨리고 설레는걸? 1!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겠어 <웃음> 내가 레드코 컴퍼니의 빛이야! 그리고 루키라고! <웃음> MZ세대의 무서운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아주 트렌디하고 힙한 MZ세대의 맛을 보여주겠어 루뎅, 돌프스키가 간다! 루뎅, 돌프스키가 간다! 으르릉 <웃음> 강아. 루딩 조프스키 씨, 면접 진행할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레드코 컴퍼니의 <웃음> 이력서를 지원한 루딩 조프스키입니다. 이분 누구시죠? 이분은 제가 아주 친해하는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네, 세트로 입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 때 오지도 않으시는 분을 이렇게 사진을 붙이시면 안 돼요? 본인 찍고 계십니다 <웃음> 아 저분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 00년생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루뎅돌프스키라고 합니다 00년생 맞아요? 네 사진 본인 맞아요? 네 <웃음> 00년생이라 공두개 달고 왔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셨는데 크리스마스 날 배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일을 하려고 태어난 몸입니다 약속 없어요? 네! 약속 있었는데 없었어요? <웃음> 아니요 없어요 원래? 원래 <웃음> 없어요 그냥 아 없어요! 그냥 원래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코가 파랗게 질릴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진짜 파랗게 질리긴 어떠실 거죠? 저는 그럼 페리페라 치크를 바르겠습니다 절대 번지지 않고 지속력이 오래 근무 기간이 3년 저희 로돌프는 기본적으로 300년 정도는 경력이 돼야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모든 로돌프의 발톱 깎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9년 동안 손톱 발톱만 깎겠습니다! 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CUT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면접관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아, 제가 네. 선을 넘왔습니다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폴크대몇 네? 학번이시죠? 9학번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뭘 네. 배우죠? 경쟁심을 길러줍니다 아... 근데 루돌프는 함께 활동하는데 다른 컴퍼니에 있는 루돌프를 저희가 이겠다는 일념으로 학술했습니다 아... 이 회사에 아는 루돌프 있어요? 면접관님이랑 좀 닮은 루돌프를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아, 친한가요? <웃음> 네! 재산을 나눈 사이입니다 재산이요? 네 가격증 <웃음> 보니까 일렉? 가있어요 네. <웃음> <웃음> 루돌프면 곱창곱창하면 복청, 루돌프. 루몽목목 네. 노래 한번우한주로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최대한 지를 수 있는 곡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눈일에 달리는 루돌프가 눈에서 못 깨워지면 안 되잖아요. 결제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요거 지금 춤춰가지고 힘드신가봐요 아닙니다 전 세계 다볼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칠레도 갈수 있습니다 <웃음> 칠레를 뽑은 이유가 있다면? 그냥 <웃음>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웃음> 방금요 <웃음> 일단 저는 레드코 컴퍼니에서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얻은 뒤 가수로 전향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네 약간 안전. 네. 저는 <웃음> 안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길을요. 아내 노래가 너무 신나. <웃음> <웃음> <웃음> 시벨츠크에서 정식으로는 아침에 보통. 이거 굴뚜게 썰하거 혼자 일기힘들한일하 좋아할까요? 합격! 예! 예! 원식 할머 기다려! <목소리> <목소리> 하, 진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200년째 선물만 쌓고 있잖아 하, 매일 지속되는 야근 너무 힘들다 정말 태사각이야. <웃음> 이 회사에 더 이상은 못 있겠어. 299년 동안 손톱 발톱만 깎겠습니다. 보이 나도 발톱 깎아줘 알겠습니다. 첨첨첨첨. 싹둑싹둑싹둑싹둑 하이비 다다다다. 아, 알겠습니다. 받자고 하십니까? 예. 깎둑깎둑깎둑깎둑. 당신의 머리와 수염이 검은머리 퍼플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저주하겠어 레드코컴퍼니 끝났어 뺨정인씨아정인씨가 <목소리나> 아니고 루덴골파스키 가다시만요 <웃음> <웃음> <웃음> 아 다행이다 다이에요 학교 안되는데 저만저만 했다는데 좀 갖다줘 제가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원식 할배 기다려 오빠 진 할배 됐네 근데 옷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 어디보고 살인경고 살인경 살인경고 적어요 아 원식 할배여 보고 제가 보 하면서 게요 <웃음> 왜왜 얼굴 가려요 맞어아 <웃음> 아, 그래요? 섀도 갔다 오고아 그래요? 묘 촬영이었어 진짜 묘한 촬영이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묘한 촬아 진짜 묘하다 <웃음>